폴리테그 스네이크 헤드 팬던트 제작 과정 보시죠 일단 처음에 눈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머리를 그렸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 스톤이 세팅될 난집의 구액을 나눕니다 뱀의 목덜미 부분에도 머리 부분과 마찬가지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부 스카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 뱀의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크기는 3x5cm 정도로 펜던트치고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스톤이 많이 세팅되기 때문에 난발이 혹시나 빠진 곳이 없나?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왁스를 사출한 모습입니다 이 제품은 3D 출력을 바로 주물을 하기에는 크기가 크기도 하고 만에 하나 주물이 실패했을 때 다시 출력을 해야하는 비용적인 위험 부담이 있어서요 애초에 고무 몰드를 떠서 주물이 더잘 나오는 소프트 왁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단부 뱀의 머리 부분과 하단부 스카시 부분을 각각 주물하여 조립하는 형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주물입니다 주물의 주적, 기포가 있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는 크기가 크기인지라 혹시라도 구현이 안된 부위가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핵심인 파의 부분의 남발이 전부 빠짐없이 나왔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은 상단부와 하단부의 크기가 어느정도 잘 들어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남발은 이게 정교하게 잘 나왔는데 맞구멍이 좀 막힌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세팅하면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세팅입니다. 머리 부분의 조각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 제품의 활용 점정이라 할수 있는 눈동자를 세팅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세팅법을 베젤이라고 하는데, 눈동자가 되는 스톤의 거들 부분을 감싸는 기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 부위에 스톤이 들어가게끔 제품의 눈두덩이 테두리의 속부분을 파줘야 하고요 그 파는 부위에다가 스톤을 넣고 얇아진 베젤 테두리 부분을 거들이걸리게끔 보석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꾹꾹꾹꾹꾹 꼭꼭, 꼭꼭, 눌러서 스톤을 고정해줍니다 어느정도 고정이 되면 집게로 투박해진 눈두덩 부분에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중간중간 퉁퉁 이렇게 쳐서 알이 완벽하게 고정이 되었는지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줄을 이용해서 눈두덩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잘 다듬습니다. 스톤이 다치지 않으면서 베질의 테두리 부분만을 다듬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폴리싱을 낼 연마면을 최종적으로 다듬습니다. 미리 작업해 놓은 하단부 스카시 부분과 크기가 잘 들어 맞는지 를 확인해 보고요. 상단부와 하단부를 레이저로 땜을 하고 폴리싱을 마치면 제품은 완성이 됩니다. 제품 완성입니다. 눈동자 부분의 테두리가 아주 잘 부드럽게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머리와 목덜미 부분의 스톤 세팅도 생으로 조각을 딴거보다는 정교하지 않지만 이정도면 상당히 잘 조각이 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뒷목덜미 부분과 사이드 부분도 조각이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후면 스카시도 크기가 잘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원래의 제품 모티브였던 새끼뱀과 함께 놓아 보았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제작비용이 상당히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저도 이런 거를 디자인할 때는 비용이 비용인지라 아주 그냥 긴장이 연속인 나날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만족스러워 하셔서 저도 안심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